진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전세의경기가 나올 수 있어. 야, 이걸 이렇게 살아난다고. 빡치었 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기 누구누굽니까? 단비 네, 님이랑 운이 님이신데 오케이. 자, 자, 아, 잠깐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 받았을 때, 덱을 미리 받은 거야. 우리는. 네. 우리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뭔 덱을 픽했는지 알아요? 저희는 아는데, 서로는. 서로는 몰라요. 모릅니다. 네, 모를 상태로. 그렇지. 이번에 초대 받고 딱본 거예요. 상대방 지금 덱에. 이제 딱본 거야. 네. 지금 바꾸면 바꿀 수 없어. 왜냐면 네, 여기서 이제 못 바꾸거든요. 우리가 참가 덱이 뭔지 이미 받아놓은 게기 때문에. 네. 캐릭터 못 바꿉니다. 에? 자, 두분 준비하셨고, 첫 번째. 경기. 경기, 8강 1경기입니다. 출발! 오늘 이제 오늘 엄청난 댁 많아요. 자! 첫 번째 경기. 8강 전제 1경기에. 헌터는 담비님이 가져가셨고요 오, 담비님. 무조 감전을 걸고 한번 때리려나요? 첫 번째 패가 어떻게 나갈지. 예, 약간, 약간 우리가 경기 진행되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예. 조금 기다리셔야 돼. 예. 음식은 당연히 안 되죠. 네, 음식 허용은 없습니다. 음식이 안 되고. 음식, 코스튬, 아이템 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안 나가지? 어, 어, 나갑니다, 나갑니다. 야, 역시 방송사온줄 알았어. 살짝 고민, 살짝 이거 푸셨나 <웃음> 싶었는데, 와, 나갑니다, 이거. 이거. 오!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네, 고민 좀한것 같아요 감전 넣으면서 오케이 이건 어 랭업도 똑같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림도 돌리고 도움형님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 이거 아무래도 타르미엘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타리가 들어있어 네. 자 지금 돌리기 일단 돌리고요 서로 돌리겠다는 거고 어, 어 다이앤 필살기? 아, 아, 아! 차라리 이동해서 네 그치? 저도 필살기 아 레벨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필살기 레벨이 낮을 네. 수도 있겠다 어. 일단 필살기를 좀 막으려고 일단 소멸을 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거 어. 꼬물패 상당히 잘떴데요 이거. 와, 꼬멀날 뛰겠는데? 어, 근데 자. 감전부터 넣으시고. 감전. 이한 감전이 한 턴짜리라서 이거 넣긴 해야 돼요. 기본 부디를 어. 받으려면. 자, 이 상태에서 꼬물 나섭니까? 하나, 하나 들어가서 하나 올라가고. 아, 아 이성 즉시 회복패. 아, 요 정도, 요 정도. 좀 경기를 신중하게. 둘다 네. 신중하게 지금. 하는데 뭔가 조금 약한데? 약한데안 나올 것같았어딜리 딜이. 딜이 안 나오고 타리미에 도로 찼어요 피가 거의 뭐 건드리지도 못한 느낌이고 서로 공을 <웃음> 돌리고 있어서 이거를 못 부수는 것 같으면 피 도로 다찬다 보거든 진짜? 그쵸 회복에들재생률도 좋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도원팩가 3장 있는데 필살기가 에두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쓰면 아하. 과연 도원하나 더 아, 줘! 그쵸. 아 이거 죠 도원 필살기 만들면서 자 한번 때린 거 봅시다 때리고 자꽤잘 들어갑니다 어? 죽고요아 그래도 반피 반피 정도 피. 나가네요 돌때 피가 차긴 할텐데 다음 턴에 어라이... 심지어 또 정우거든요 야피살기두개피살기두개 심지어 못 막아요 지금 야 끝났나? 자 이거 야 끝났나? 아 살짝 불안한데? <웃음> 야, 아, 저희는 이제 또반전시점이긴 어. 한데 또 돌리는 어. 게 없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둘이 한번 제대로 싸워봐봐. 자, 어. 이쪽은 꼬멀 필살기를 준비를 하실까 싶은데, 아, 이거 못 막으면, 아, 못 죽이거나 못 막으면 끝나요, 끝지 끝나는 거 네. 같아. 이거를 죽여야 돼요, 한 명이라도. 죽여야 된다! 이만 5천! 근타르때문에 지금 또 간격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빡! 아, 네, 이러면 은 아마 아, 차단 당했고요 일단 회불 골고 때리는 거 잘하셨는데 네. 이거는 승, 승패가 승난것 같습니다 자, 가거든요 이두 방을 맞고 버틸 수 있을까 아, 이건 못 버틴다 이거 몸다 박살 나쁜다고 이거 꼬물 포커싱하면 사실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네. 포커싱 어디 잡았는지 우린못 보네요 네. 그, 그것까지는 꼬들어갔고요아다이에는 거의 죽을만하는데 자그렇지 일단 브레이크는 들어왔어요 어, 어. 꼬멀 브레이크 들어왔기때문에 어그런데 오케이 탑구나? 잡히나? 팍! 어? 어? 어 쳤어! 아, 어, 어, 잠깐만 이러면은 꼬멀 씨 꼬멀 필살기 있거든요 지금 요, 킬 차단이 있기는 한데, 아직? 차단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겠다. 오, 이렇게 멋지게 싸온다고 그래도 그걸 어? 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다음 턴에 또 기회는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와! 아, 이거 버틸 줄 몰랐는데? 야, 다이앤한 방에 도두 방을 맞았는데 살았어. 아, 역시 브레이크 개선은 이건... 좀 다르다, 이건가? 그렇지. 이제 진짜 크이들어가네 아그래데 아, 조금 아쉬워요. 차단 때문에 11만 11도 안 들어왔고. 자 그런데 이걸 쳐보면 못했고요. 아, 아니 사실 다이앤만 좀 잡고 나면 은 서로 좀. 아 진짜. 어 먼저 잡는 쪽이 이길 수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야, 이렇게 흥민진지랑 싸운다고? 아, 이거 더원이 못 잡을 줄은 좀 몰랐는데. 방금 어. 회복되는 거 없었으면 터졌거든. 어, 회복되면 어, 회복창문에서 회복 다시 불, 를회복창문에서 다시 불를이렇 사는 거야. 이게 차단만 없었으면은, 쉴드 들어와서 좀더안 잡았을 텐데. 아, 이게 요. 역시. 이야. 랭업. 랭업의 더원 형님은 좀. 그렇죠 더원 형님이 날뛰고 있습니다. 예? 네? 와 <웃음> 결투를 이렇게 편하게 볼수 있구나. 너무 좋은데? 아, 멋지겠어. 아, 조금... 봐봐. 과연, 이제,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또 차단이 걸려있어가지고, 감염이 안 들어가요. 네, 감염 못 시키고, 뽁! 어? 좀 아쉬운데? 아. 아. 즉시 회복을 쓰시기는 하는데, 아. 아. 꼬머리 버텨야 즉시 회복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톡 치면 죽으면, 그거는 뭐,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아 랭업에 또 돌리십니다 아, 우리 딜러는 절대 죽게 놔두지 않겠다 어, 진, 진짜 안정적으로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단티도 용납하지 않는다 <웃음> 우와 자가열서 <웃음> 꼬멀 전... 아, 아, 아 필견을 하겠다 아, 아 뭐야 인데 <웃음> 다행히 많이 쌓였어요 아 지금 좀 많이 쌓였죠 어. 또? 돌덩이가 이만해 살짝 <웃음> 제가 봤을때 본인은 필견지 하려고 던진거 같은데 얻어 어, 어. 걸렸어요 약간 어, 저, 저... 어 그냥 죽어버리는데? 이걸 어떨까? 빡빡빡빡 빡. 그래도 해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죠. 예. 그러나 게임은 자 심지어 다이엔 삼성패가 지금 아, 예 준비 됐어요. 한번 나옵니까? 어. 한번 나옵니까? 나오네요. 아, 삼성패 빡! 야, 아, 끝나고, 그리고... 야, 이거 끝날 것 같다. 아, 아닌가? 끝나진 아, 않을 수도 있고, 보자. 퍽퍽퍽. 제 다이언 지금 많이, 스택 많이 쌓여가지고, 아 이거 역속이라도 끝날 수 있어요. 러시아! 러쉬. 퍽퍽! 와, 13만, 역속인데 13만 터지면서. 역속 13만. 와, 이, 이게. 경기를, 야 가져가십니다. 우니님이 이야, 이게 되네요. 엄청난 경기에, 8강 첫 번째 경기에서는, 어,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1경기. 자, 1번 1경기는 운이러브님이 이기시고 올라가십니다. 아, 이거 훈훈해요. 훈훈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운이러브 4강 진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대진병 보고 2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2경기, 자, 누구누구 제가 초대하면 될까요? 2경기는 라스님하고 레인님이 들어오셔야 될 차례입니다. 자, 택한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녹화, 아, 녹화 <웃음> 눌렀구요. 자, 8강 2경기의 두분택 2경기 두분한번 볼게요. 먼저, 라스님입니다. 아, 아!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깜똥! 야, 이거 코멀까지 넣었네. 원조 핵폭탄 하시겠다. 아, 이거, 어. 이, 심지어 이제 도발도 좀 안정적이게. 아, 도발 걸리면서. 다이앤, 풀 카운터. 아, 이거. 예. 반면에 맞서는 레인님 덱입니다. 레인님? 아, 뭐? 이거 조금. 어? <웃음> 좀 역겨운데요. 자세가 4 개인데? 야 이게 사자세력인데? 사자세 덱인데 <웃음> 사자세. 심지어 에이스타 개성이 자세 잡으면은 디버프 면역이 들어요다그 면역이 네, 디버프 면역이라서 얘네 세명다 디버프 면역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세 이거. 돌릴 때, 뭐 자세 잡을 때안 <웃음> 아, 돼. 디버프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네. 핵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좀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이거는. 네, 혹시 모릅니다. 두분 이제 좀 긴장되셨는지 꼼꼼히 더 체크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준비 완료 들어갔고요. 준비합니다. 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재미상이라는게또 있어요. <웃음> 여러분들 이제 경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 <웃음>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두 분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에 가장 재미있었던 댓글 하신 분에게 다이아도 30개를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참가자분들만 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또 넷마블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수 있는 다이아를 또 주, 주신다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댓글 이벤트나 또 지금 생방송 이벤트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팔강 제2 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턴 라스님 턴이거든요. 야 아무래도, 아, 페가 로맨 쪽으로 풀렸으면 완전 진짜 그쵸. 바로 끝날 뻔 했는데. 바로 끝날 수 있었는데 좀 아까운데. 자, 그러면, 어, 그렇지. 다이앤 쪽으로 차리 가는 거 괜찮아요. 다이앤 필살기를 빨리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타르미엘 필각을 자꾸 뽑아버리는 거야. 필각 그러다가 어, 혹시 이제. 없으면 죽는 거지. 그죠? <웃음> 자, 레인님. 일단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한번 견제는 해야 되는데. 어? 어? 오, 견제를 안 하고 맞아보겠다. 이야, 괜찮다. 그, 어 일부러...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일부, 이 일부러 안 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와 진짜 야 생각 잘했다. 차단 치잖아. 차단만 치잖아 걸어놓고 회복 어차피 못하게 만들고. 진짜, 어, 어 일부러 맞아도 돼요 이거. 다이앤피스 약해요 초반에 이때는 엄청 그렇죠. 약해. 엄청 세진 않아요. 아마 안큰 걸요? 근, 근데, 어 이거. 와, <웃음>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야 끝났나?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야, 원조의 폭탄이 옆에서, 그럼 내가 쓸까? 하필, 하필 또배가 붙었어요, 로멜 폐가. 그렇죠.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야, 이거 레이님 지금, 사형성고가 지금, 어, 로스트랭이 딱 여기 목에 들어와 있거든? 자, 이제 준비돼 있어요. 막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걸 어떡하죠? 일단 최대한 이제, 이 돌리는 거에도 그렇죠. 피해 감소가 있고, 카르밀 <웃음> 그렇죠. 자주도 피해 감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버텨보겠다. 어, 두방다 버텨보겠다. 두 방, 두방다치바봐 이거 치바봐거든 자, 이거는, 버프 아무래도 버프를 올리고 치시겠죠? 그렇죠. 이것도 버프까지 있가지고 자, 만약에 못 죽인다. 못 저쪽에도 죽이다? 지금, 찬드라 필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죽이면 삭된데. 자, 비기 두 장이라가지고, 제가 약간 불안감 좀 있네요. 제가 최근에 저... 써봤거든요, 로베를. 네. 생각보다 옛날 필살기 <웃음> 느낌. 생각보다 옛날에 아, 그 올킬 빡 나던 그거랑 무조건 뭐, 예. 이거 있는데, 예. 조금 이게 못 죽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 버프 올리셨어요. 자, 버프 올리고. 자, 이제 두방 나가겠죠? 자! 엄청난 방패다가 에 창을 찌르는데 야 누가 창과 방패. 뚫리지 안 뚫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다이앤 불사기는 일레비셔서 그렇게 막 쓰진 않을 거예요. 쏘. 어, 어이 먹어. 뭐? 뭐? 야, 야, 야. 자, 얘는. 자, 이거는 이제 되겠죠. 자. 꿀! 콤보! 어 이거. 16만이야, 뭐? 어, 아, 타르미엘은 죽었어요. 어, 타르, 어. 어. 타르미엘이 피해를 받았다. 어. 어, 몸이 터집었어. 최종 피해를 받아서, 오케이. 죽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상당히 나쁘지 잘 보셨거든요, 뿜쳤 지금. 어, 어. 야, 이거, 그런데 일단 역공이, 역공으로 나섭니다. 자, 다이앤 필살기 준비하십니다. 자, 다이앤 필살기 준비하고, 찬드라 형님, 결국 얼마나 셀지. 돌진 전체기에, 빡! 와우. 또 물론 안 아프네. 아 이게 지금 마리드 버프랑 다이앤이 돌리는 거랑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어 네. 마리드가 이게 또 피감 해놨고 다이앤도 돌리고. 근데 피살기 레벨이 좀 낮으신가? 네. 다이앤 어. 피살기 레벨이 좀 낮으신 거 같고 찬드라는 어. 찬드라는. 아, 방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 몇이 였었을까요 여러분들? 어. 조금. 잠깐만 이거 어. 로멜 아 이성이네요. 이성이면 그렇지. 이성이면 안 되지. 어. 아되겠다대된 로베 아, 이거 야핵폭탄 하나 더 추가. 와 이거 패가 너무 잘못었는데요 이거. <웃음> 와, 핵폭탄 떡볶이 1도 피해. 필견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다이앤피 다이앤, 다이앤 아, 저 그랬네. 이게 안될리 알리면은 되긴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선택하셨어요. 막았다. 이거는 막았다. 자, 막고요. 퍽. 약간 오센데요, 혹시. 다이앤 막 패가 쌓이면그 막다가 죽일 수가 있거든. 네. 다이앤은. 저쾅 하고 오 로아 오몸 트집 붙다. 일단 역전의 카운터를 하나 우여 봤어요 <놀람> 지금 하, 서로 하나씩 교환했거든요. 야, 저, 저, 진짜 어, 모르겠어요 지금 와두분 너무 멋지게 싸우는 중이죠? 러이 정도로 멋지게 싸우는지어진와 저도 이렇게 경기 잘 나올 줄 어, 어, 어, 몰랐거든요. 진짜 이게 예술이네 예술. 어, 로벨 하나 딱 잘려줬고 어. 아야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PC 야, 버전에서 마우스 오른쪽 나안 돼요 이거. 아 마우스가 야 이걸 불다가 어케이자 <웃음> 레이님 레이님 차단 일단은 필견제가 그렇죠. 이제 없죠. 그렇죠 아, 그렇죠 려버렸기 때문에 자다이한테 네, 차단. 차단을 그렇죠. 걸었어요. 땀만 걸고 음. 이제 도발로 오 어, 차단이 진짜 좋거든. 다이앤이십사리못 날릴 걸. 아 풀면 되잖아. 아, 맞네 맞아 맞아 야 우리도 이제 풀고 하면 회복도 되거든요 이거 풀고 야, 차단 없이, 때리고, 회복하고, 우리네 그렇지, 그렇지. 회복도 아, 이거 하고. 하고, 이거, 몸 터질 것 같은데? 아, 아 아까 좀 약했던 것 같아. 잠깐만. 스테이크 많이 안쌓였는 돌멩이 좀 작네? 네. 자, 한 먹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웃음> 몇 번째 컨텐츠야, <비싸>, 이게? <웃음> 비살면몇 아. 개야? 야, 와, 세요, 이거. 네, 찬드라 죽었다. <웃음> 찬드라 죽었다. 삼성이거 같아. 쇠! 빡! 아우마. 아, 조금 아쉬웠던 게, 어차피 죽일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아, 아, 아, 아. 시각부터 분쇄기 분쇄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자기지가 어. 많을 때좀 뭐 삼성을 먼저 찾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어, 네. 죽였으니까 일단. 그런데 지금 두분 이제 역전에 역전에 역전. 하나 잡았고 이런? 또 로벨 잡고 또 다음 거 가는 거예요. 와 그거 설마 잠깐만, 이거. 여기서 <웃음> 아 뭐? 아, 어짝이야어 깜짝이야. 여우 또역전의역전의 역전이 내부 이거 내보내버린다, 이거 서로 교환 마리도 죽었으면은 몰랐거든요. 진짜 이거. 진짜 모르겠다. 바이엔이랑 페... 저거 바이엔끼리 어 싸우고. 포사랑 이제 저렇게 하면 얼라커머리랑 어, 어, 에스타로사랑 이렇게 구도가 나올 뻔했는데 아 조금 아쉬워요 이 아, 딜이 살짝 모자랐는데 어. 자 이번에 이제 승부수 뛰어 치일 수도 있다 이거 우세빡 네. 끝났다 아, 야 이거는 이러면 조금 아, 네. 힘들죠 기울었다 기울었다 기울었다 와 근데 경기 너무 재밌게 흘러가네요어 이렇게 재밌나 <웃음> 오저 마지막까지 최선을 <웃음> 다하고 있는 모습. 아유, 좋아요. 음, 이런 모습, 음, 아름다운 모습. 잡아요. 잡고. 어? 잠깐만. 어, 이거 아, 서로 누적비해 싸움해서. 어, 어. 진짜. 어. 저쪽 다이엔이 만약에 패잘 붙어서 막 삼성 딱 붙어가지고 이다이엔 잡으면 또 뭐야? 진짜, 올라가요, 진짜. 근데. 어, 다이엔이 뒤로 와서 날뛸때 진짜 미친 딜이 네. 나오기 때문에 상상도 못 하는 딜. 지금 돌멩이 모양을 보면 누적 피해는 레이님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레이님 돌이 커. 만약에 이쪽 패가 안 뜨고 저쪽 패가 잘 뜬다 하면은 가능성은 근데... 보여요, 아직까지는. 진짜, 진짜. 아직도 아, 레이님 패가 지금, 그죠? 네. 붙진 않았어요. 아, 또 필살기가. 아, 또 필살기가. 아하, 일단 돌리면서 카드 합치면서 필살기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음... 저거 맞으면 공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공불에다가 그 피카까지 넣어놨어요. 그렇죠. 공불 빡 들어가고요. 피카가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쌓였을를지 뒤에 못 죽이겠다야. 아, 못 죽이고 피카.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 자 다이앤 미사기가 준비가 됐죠. 아 우리는 공불이 걸려 있고. 그렇죠, 공불이. 아, 이러면 조금 이제 결정 난것 같아요. 결정 좀 났다. 아, 결정 좀 났다. 소런데든데스까지 아, 왔네요. 와, 진짜 두분 진짜 영화 같이 <웃음> 싸운다. 아. 어, 필각까지 또 넣어놔서 혹시 못죽이더라와요 어, 꽁! 못죽였는데 자 필각도 이제 보호까지 싹 넣어주죠 이제 빠빠빠까지 어. 어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감면놓지 못하겠어요 진짜. 아, 근타르 때문에 자꾸 살아나거든요 진짜 이거? 근타르 때문에 진짜 피만 지금 피가 무슨 다이앤 돌덩어리 봐봐 이제 드디어 죽고 나왔다 자 이제 공불이 <웃음> 끝나고 지금 제... 삼성 문세도 있고 필살기도 있거든요 야저 다이앤 야 이거 모른다 이거 못죽이면 저다이에미치뿔수도 있다 어 이거 살짝 이거 못 근탈... 죽인다 예, 야빈탈이라서못 죽였어요 어 금탈 때못 죽이거든 저저 다이에 돌멩이 봐봐 돌덩이 봐봐 거의 다 쌓인거에요 야 이거 지금? 삼성 야 이거 역전 나온다 그 이거, 이거... 상대팀 페다이에 죽이면 끝나거든요 야 이거, 이거 진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전설의 경기가 나올 수 있어 야 이걸 이렇게 살아난다고 야 빡척스러워 빡 일단 아, 죽였어요 아, 멀린 죽였어요 멀린를 잡았네 왜냐면은 지금 누적 음... 피해가 서로 쌓인 쪽이 다르잖아요 음... 많이 쌓인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근탈이기 음. 때문에 음, 찮 하지 말라고 했지! 삼성이었으면 한번 다이애 노려보라 했는데 안정적으로 왔습니다. 안정적으로 더안이 상황에서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제 필사기를 어. 쓰지 아. 않고 상대방 필사기가 나오면 최대한 견제를 하면서 때리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어, 어. 자 일단 필 견제가 들어옵니다. 우와! 와 이렇게 끝나네 아좀 아쉬워요 이전에 그래서 진짜, 진짜 어, 와, 이거 영화 같은 경기였고, 저, 너무 치열한 경기인데저 저, 레인님이 아까 그 삼성으로, 네. 진짜 승부수로 페이을 때려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약간 페이, 만약에 바이를 어. 죽였으면 어, 이겼을거예요 어, 진짜, 그 네. 죽였으면, 죽였으면 이겼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라스님이, 네, 라스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4강 진출! 4강 진출하셨고요. 공지에. 와.